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과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환경체육총소년경기연맹 화성지부가 지난 18일 화성 봉담호수공원에서 창립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창립식에는 김영곤 경기연맹장, 김상균 화성지부장을 비롯한 김홍성, 송옥주, 오진택, 김인순 경기위원등각 층의 인사와 화성의 청소년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습니다. 김상균 화성지부장은 개회사에서 청소년들에게 지구온난화 문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 화성시부터 열심히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을 사려는데다 함께 동참해서 우리 한국이 더 나아가서 세계가 정말로 깨끗해지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쌍용태권도 시범단과 한마음 두레단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화성시 청소년들이 봉담모수에보여 미생물 300여 개를 투하하며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환경체육청소년경기연맹 화성지부는 창립 전 12년 동안 환경개선사업을 해오며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립됐으며 환경들짓기, 그림그리기, 부모사제지간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마련 인성교육 등의 사업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전기채널 윤영식입니다.